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것은 바로 패스 오브 액자일 아트북입니다. 오랜만에 아트북 리뷰로 찾아뵙는데요. 이번에 패스 오브 액자일이 한국 출시가 되면서 그 기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보시면은 2017년에 아 보이나요? 나온 아트북입니다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목차는 액트별로 액트 1, 2, 3, 4, 5까지 나와 있고요 그 이후 내용들은 뭐 책이니까 업데이트가 안됐겠죠? 액트1 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초기 캐릭터들의 외형들이 보입니다 NPC들의 모습들도 보이고요 몬스터들의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액트1에서는 그렇게 괴상한 몬스터가 좀 적네요 여긴 액트2의 NPC들입니다. 지형지물들도 보이고요. 이렇게 몬스터들의 설정도 알수 있는 점이 전참 좋더라고요. 여기 중간 보습급 몬스터도 있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글들도 있지만 어, 비중을 아주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스전이 이루어지는 환경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슬슬 그로테스크하고 고어한 몬스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 꽤나 느낌 있죠? 여기는 좀 안다리엘이 생각나는 비주얼이네요. 포탈이나 외형 꾸미기 아이템 컨셉도 보이고요. 룩 덕질의 끝은 날개가 아니겠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아이템의 소켓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박히는지 보입니다. 어, 이건 육링 육솥 가보시죠? 어, 이렇게 신발 같은 곳에도 소켓이 어떻게 뚫려 있는지 보여줍니다. 어, 이런 부분좀 재밌네요. 발 화면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웹사이트에서 볼수 있는 요소라서 뭐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동양적인 분위기의 기와 같은 것도 있고요 npc 와 몬스터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휴 이 캐릭터는 좀 상당히 고어 하네요 설명부분 다시 나오고요 음. 이제 각직업들레 일러스트가 나오는데요. 어차피 게임이랑 홈페이지에서 보이는데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차라리 어떤 과정으로 개발이 되었는지 디벨롭 과정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어뭐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볼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어 이런 것들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몬스터는 좀 귀엽게 생겼네요 <웃음> 이 이후로도 어떤 몬스터와 환경들이 나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책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후 내용들은 직접 구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괴기한 몬스터도 있고요 이런 느낌의 설정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좀더각 몬스터나 npc 등의 설정들 설명이 처해져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인벤토리에서의 아이템 아이콘 이한 페이지로 퉁치면서 패스 오브 액자일 아트북을 훑어봤고요 뭐 나쁘지 않아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 여기 어 비닐포장이나 안전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가 않아서 파손이 되어서 왔습니다 어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음뭐 아무튼 여기 겉에도 약간 찍힘 찍힘 같은게 좀있고요 그렇게 깨끗한 상태로 오지는 않았다는 거뭐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일단 그라인딩 기어 게임즈가 엄청 큰 게임사로 시작한 것은 아니다 보니까 감안을 해보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언어가 영어라는 점이좀 아쉽지만 사실 나중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내줄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패스 오브 엑자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쯤 구입하셔도 좋을 아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패스 오브 엑자일 아트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걸 보고도 안 사야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해도 이게 가격이 얼마냐... 한 25달러 정도니까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눌러주셔도 되겠네요. 뭐 아무튼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